이거 뭐냐면 여기 가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진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라이트는 등불 불빛 바로도 오는 건 아니고요. 어, 비추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어? 불 붙이다라고 하면돼요 간들거리는 뭐? 초. 양초. 어, 양초. 간들거리는 이게 우라고 캔들? 간들, 나겠서 간들거리는 간들간들거리는 바람 살짝만 그거 도지고끌 말듯 하잖아. 그래서. 자 초에다 불 붙이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이장 여기까지 해석되죠? <웃음> 뭐 영적 해야 되잖아요. 영적 해야 되니까 뭐 가져온 빛을 안하죠더이어주면 네. 되죠. 이렇게 어, 어디에 초에 불 붙이는 것시 그죠? 끝났지? 그 다음에 땐 네. 나왔으니까 비교급이죠? 네. 어뭐뭐보자 그 다음에 뭐 하는 거? 이게 저주하아요 어. 어둠을 저주하는 것보다 끝. 이렇게 연결해거요 어? 어둠을 저주하는 것보다 자, 이제 문제는 79번하고 80번인데요. 자, 어차피, 음, 자, 수부정사가 나왔다? 수부정사다? 진주어다. 자 대체 풀려서 진주어 쓰 이틀에서 말한다. 자 문제는 이거예요. 의미상의 조를 써줄 때는 어떻게 되는 겁 의미상의 조를 써줄 때는 의미상의 조. 자 공통점이 있어요. 의미상의 조라는 말이에요. 두 명사의 의미상의 조, 의미상의 조라는 거를 써줬는데, 자 물론. 안합니다. 공통점. f o 를 써주든 o 를 써주든 해석은 안해요. 네. 공통점은 의미상에 좋아요. 뭐의 의미상이냐면 진 나와 있는투부정서의 의미상에 좋아요. to 로 o 의 의미상에 좋아요. 당연히 얘도 가좋아죠 가좋아지죠. 그죠? 그럼 해석은 어떻게 되겠어 실수였다 이러 되죠. 그 다음에 해석 안한다고 했으니까 그녀가 따르는 것은 뜨네 네. 뭐를 음. 그의 충고를 네 연결 되겠죠 이것도 준비돼요 근데 여기도 봐봐 부주의한 일이었다 너가 뭐 하는 것은 떠나 남겨두는 것은 뭐를 너의 우산 어디나 어스에다 이렇게 <웃음> 이 차이점이 뭐냐는 얘기야 어떤 놈은 어떤 놈은 썰을 써주거 어떤 놈은 어글써주냐는 얘기 이거는 전적으로 여기에 달려있다 어글써 주는 건 여기에 달려있다 부주의한이란 요 단어 때문에. 공통점을 너희들이 찾아봐. 부주의한. 주의 깊은은 뭐니? 헤어, l 조심스러운 거죠? 자, stupid 하면 무슨 뜻이니? 바보 같아. 어리석은 바보 같아. 그죠? silly 무슨 뜻이니? 어리석은 바보 같아. 훌리시 뭐니? 어리석은 바보 같아. 맞죠? 자, wise 하면 뭐니? 현명 네. 자, kind 하면 뭐야? 친절한. 네. 친절한, good. nice. 뭐 이런 것도 다. 그죠? 잔인한 남을 모니, 크루. 네. 얘네들은, 요게 보통 사람의 성격이나 성기를 나타내는 형인사들이에요. 네, 얘들 네. 네. 네. 알겠지? 네. 네. 사람의 특성을 나타낸다는 얘기에요. 사람의 특성. 어?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어, 나는 조심성이 없어. 어, 얘는 되게 주의 깊어. 얘는 바보 같아. 이런 식으로. 네. 어, 어, 얘는 착해. 친절해. 현명해. 잔인해. 어? 네.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놈들은, 뭐로 한다? 5번을 써준다. 어차피 해생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안 잡혀요. 안 잡히지만, 우리가 적어도 앞에, 진조인 충정사 앞에, 너가, 그녀가, 라고 나왔을 때는, 4목적형 아니면 5분 목적형이 된다는 걸 생각하고, 이걸 보고 판단해야 된다. 아, 알겠지? 앞에 있는 형용사고 응. 이거 가요? 오케이. 근데, 좀 깊이 들어가 볼게요. 뭘 깊이 들어가? 쓸수 있어요. 이때, 오브 목적일 때는 의미상의 조를 앞으로 뺄수 있다는. 어? 너 구주했어. 시제는 안 바뀌니까, 월 바뀝니다. 由니까 월, 페어, 리스 뺄니? 네. 자, 뭐 하다니? 그, 네. 리, 뭐, 뭐, 뭐. 자, 이때는, 얘는 뭘 쓰였어? 진주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네. 그러면, 여구나, 진주라는 거는,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는 거니까, 진주어도 주어잖아요? 네. 그럼 얘는 영사적으로 사용된 거예요, 진주어는. 근데 여기 이렇게 바뀌면, 오브 목적격의 주어가 앞으로 빠져버리면, 이렇게 앞으로 나가버리면, 그때는 이감정형사가 되어버리면서, 얘는 뭐가 되냐면, 부사적이 돼요. 그래서 얘는, 자 해석이 남겨두는 것은 남기는 것은이 명사적으로 사용었지만 얘는 남기다니라고 해서 감정의 원인을 나타낼 때 쓰는 부사형법으로 바뀌었고요. 트리 e 가 달라진다는 사실이야. You were careless to leave your umbrella in the purse. 이래서 이렇게 나그렇지 네. 예, 어, 이거. 이거 특색. 알 아, 들오여라기에서 요걸로 빠질 수 있다는 거. 요로 빠질 수 있다는 거. 이해해야 예, 돼? 네. 그러면, 자, 지금부터 이제 한 가지를 더 합니다. 뭐 할까요? 어, 영정을 해봅니다. 영정을뭘 봐야 돼? 긴 거. 뭐로 봐야 돼? 긴거 없다, 긴 거. 여기 가요? 지우까 그냥? 아니, 지우까 아니, 지우려고. 하니면 되니까. 아, 우리 항상 모토를 뭔가 영작에다가 어, 맞춰서 가야 된다. 해봐 이제. 통화 왔다. 우영? 네. 보지 말고 니가 해봐. 뭐 하는 거지? 초에 불을 불치는 거지. 불불치다고뭐 있어? 까오지. 투하이. 어... 네. 초는 뭐희 캔들. 어 캔들. 어, 간들. 간들. 간들. 네. 초에. 어. 브랜들 오, 잘했네. 보다. 네, 네. 이거 이유하고 마무리죠? 네. 어둠을 저주하는구나저주하다 To c r s 어둠은 더 t 크 e 스 darkness. 맞나요? 네. 그리고 이제 질문 확인해보면 되겠죠. 질문 네. 확인. 많이? 네. 그죠? 네. 뭐가 빠졌죠? 발사 빠지면 상관없는데. 어. 네. 자, 됐지?